안녕하십니까? 드럼치는 임용훈입니다. 오늘 강의 시간에는 파라디드를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드럼 치시면서 파라디드 를 많이 겪어 보셨죠? 제가 기본적인 파라디드 한번 연주해 볼게요. 1 2 3 4 지금 R L R R L R L L 연주했습니다. 많이들 아시는 거죠? 자 근데 이거를 어, 드러머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식이에요. 한번 제가 리듬의 하이햇과 킥 스네어의 응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1 2 3 4 제가 지금 아를랄랄 에랄렐렐 아를랄랄 에랄렐 l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리가 재밌게 나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오른손을 라이드에 놓고요 그리고 왼손을 치는 부위를 조금씩 다르게 쳐 볼게요 어떻게 칠 거냐면요 보세요 원투 쓰리 포. r l r l r l l 을 쳤습니다 운따투투둔투둔 소리가 나죠? 근데 여기서 발은 그냥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볼게요 궁칙궁 칙으로 자 그럼 이걸 느리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투쓰포 자 그럼 조금 빨리 해 볼게요 1, 2, 3, 4 소리가 재밌어지죠? 네, 이번에는 두 번째 파라디디 혹시 아세요? R, L, L, R, L, R, -L, L 아까 했던 거는 R, L, R, R, L, R, -L -L, L L. 이번에는 R, L, R, L, R, L, R, L, -L, -L. 요걸 한번 또 똑같이 쳐 볼게요 R L L R L R R L 이런 식으로 시작 <목소리> 처음 팔아들고 조금 다르죠? 그럼 두 개를 이제 섞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섞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? R L R R L R L L 한번 R L L R L R R L 한번 이어서 하면 R L R R L R L L R L L R L R R L 내좀 헷갈리시죠?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느리게 연습을 해보세요. 먼저 손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. R L R R L R L L R L R L R R L 좀 헷갈리시죠?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느리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먼저 손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. R L R R L R L L R L L R L R R L 내좀헷갈알알알알알알을요 R L R R L R L L R L L R L R L 느리게 시 R L 자, 조금 빨리 해볼게요. 원, 투, 시, 자. 더 빨리 해볼게요. 원, 투, 시, 자. 자, 소리가 엄청 재밌는 소리가 나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발을 이렇게 밟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는 브라질 음악의 삼바 음악에 나오는 패턴 수로드라는 패턴을 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쿵, 칙쿵쿵 칙쿵쿵을 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들어볼게요 시작 빨리하면 원, 투, 시 자. 아주 재밌는 파라디드를 좀 새롭게 응용한 그런 소리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,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